아블뽕이 빠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큽니다. 엄청 큽니다. 완벽하게 맞습니다. <웃음> 나는 성덕! <웃음>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거 해볼 거냐. 하토이 피규어고요. 하토이 엔드게임 피규어 중에서는 가장 먼저 도착한 일바 피규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미워하지만 인기가 많은 캐릭터 엔드게임 버전의 타노스 되겠습니다. 타노스 짠 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 도아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원판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박스를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은 타노스라고 써 있고 정면을 쭉좀 느리다? 어, 야 조금 빨리갈 필요가 있는데 A자 타노스가 갑주를 입고 있고 무혔어 잠깐 뒤로 다시 먼지가 쫙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요거 실패! 빼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봐서라도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늦지 않았어요? 누르세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받았죠? 카토이 본사에서 직접 조금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찬! 협찬! 나는 성덕! 타노스의 프로필이 딱 보이고 엔드게임 전에 인피니티 워의 피규어들은 여기가 이렇게 파져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면 엔드게임의 박스아트는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파져있고 아래쪽이 파져있는 좌우의 위아래가 파져있는 요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규어들도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차차 오면 하나하나씩 보면서 다시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저 있는데 인피니티 건틀렛 마크가 아래쪽에는 어벤져스어벤져스라고써 있고요. 뒤쪽에는 경고 문구와 함께 설명들이 조금 나와 있고요. 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게임 끝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마블 뽕이 빠지신 분들 이 많을 텐데 과연 엔드 게임. 우호와와 오, 오. 여기도 건틀렛 마크가 있고요. 뒤쪽에도 보라색으로 어벤. 에이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 사라지는 듯한 느낌. 먼지가 돼요. 자, 한번 보면은 오, 큽니다. 엄청 큽니다. 타노스의 시그니처 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하, 엄청납니다. 와, 싸웠어 어디서? 오, 진짜 간지납니다. 와, 여러분, 타노스입니다. 타노스의 외관입니다. 얼굴 자체의 외형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멋있고요. 자 이렇게 또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좀 들고 진짜 와 엔드게임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느낌이 나죠? 살짝 앞에 이런 상처들은 토리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스크래치인 것 같기도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의 웨더링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런 스커트들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요. 걷다보면은 쫄바지 입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피니티워에서는 바지를 입고 있는데 갑옷을 입었을 때는 쫄바지를 입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스크래치 이런 웨더링들 아주 멋있고요. 전투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 있고 발까지도 멋있게 잘 되어 있다. 이런 움직임들도 관절 움직임들도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도 이런 부분들 아 멋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깠을 때 지퍼가 살짝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팔을 보시면 약간 피가 묻는 듯한 느낌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다 탈. 이 됩니다. 뒤에가 약간 아이언맨 플랩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굉장히 갑옷을 음. 많이... 엄마? 헤드가 하나 더들었습니다 타노스 인피니티 워 버전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표정의 표정 하나에 으아, 앵그리 표정 하나를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의 헤드와 동일합니다. 색깔만 살짝 더 붉은 느낌이 있는것 같고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오, 좋아요, 좋아요. 한번 바꿔 키워볼까요? 오. 이렇게 바꿔 껴주면 으음한표죠 스탠드는 거의 쿼터스케일 스탠드만 해요 엄청 큽니다 엔드게임 포스터처럼 생긴 요 마크의 완전 각진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살짝 다른 디자인의 스탠드를 하고 있습니다 타노스 엔드게임이라고 써. 이렇게 맞물려지게 되어 있는 스탠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을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관절이 보니까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석 내장이 그래서 탁 갖다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석을 떼면 관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데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90도는 안 되는 각도 정도의 아, 주관절은 이 정도 구부림이 있고요. 허리는 아, 허리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었기 때문일까요? 허리는 통짜고 다리는 구부려집니다. 뒤로 펴지는 거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칸? 이 버전에서는 다리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쪼그려 앉아서 어벤져스의 트리니티를 맞이하는 그 장면을 조금 재현을 해보려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그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정도까지밖에 안 구부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손 파츠를 보여드릴게요. 손 파츠는 이렇게 펼친 손한쌍 그리고 주먹을 쥔손한쌍 뭔가를 이렇게 켜지지는손한쌍 무기를 이렇게 집은 손한쌍 되어 있고요. 4쌍 네 플러스 인피니티 건틀렛까지 들어있습니다. 사실 여기 초반에 좀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엔드게임에서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하지 않는 걸로 갑주를 입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넣어줬습니다. 주먹진 건틀렛이 하나 있고 손목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장갑만 되어 있어서 펼쳐서 구부렸다 폈다 할수 있는 손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 덮게 수도 있고 여기도 껄수 있어서 두개다 라이트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지는 안쪽을 이렇게 열어주면 투입구가 나옵니다. 열어주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보시면 불이 밝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덮어주고 덮어준 상태에서 건전지 불을 켜주면 여섯 개의 스톤들이 불이 들어옵니다. 확실히 이 마인드 스톤은 불이 밝게 들어오는데 타인스톤부터 해서 소울스톤까지 조금은 불이 덜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지 가동선을 꽂아서 도 불을 켜주면 똑같이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타노스는 이 갑옷을 입고 있을 때 헬멧을 쓴 모습도 멋있잖아요. 헬멧도 들어있는데 이런 헬멧을 쓸 때는 뚜껑을 따고 요 녀석을 씌워야 됩니다. 머리에 크기 때문에 토르3의 로키가 그냥 들어갔었어요. 이 헬멧이. 근데 요 녀석도 그냥 헬멧이 들어간다는 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은 스티로폼 보호가 되어 있어서 그냥 헤드에 끼어만 주면 완벽하게 맞습니다. 啊 oh. 딱 맞게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원래 붙어있는 것처럼 퀄리티 높게 헬멧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이 헬멧은 앵그리 헤드에도 당연히 딱 맞게 표현이 됩니다. 아,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크기 비교를 위해서 갑옷을 입고 있는 가디언 조브 갤럭시 타노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녀석입니다. 가디언 조브 갤럭시 1에 나왔던 그 의자에 멀리 앉아있던 그놈의 타노스고 어벤져스 3,4에 나왔던 타노스인데요. 크기 도 많이 다르고 갑옷 모양도 조금씩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코믹스 원작에 가까운 타노스라고 보시면 되고 조시브로이 맡으면서 MCU의 타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옷도 많이 다르죠? 옆에도 이렇게 좀 다릅니다. 손목 보호대도 다 다르고요. 색깔의 조합은 비슷한데 디자인들은 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종아리 부분들도 허벅지도 다르고 엉덩이 쪽도 그냥 거의 다 다른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니뭐니해도 투구가 완벽하게 다르죠. 보라색이 많이 들어간 가디언즈 갤럭시 투구고 금색이 많이 들어간 엔드게임 버전의 투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의 타노스를 비교 를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딱 보시면 당연히 등치는 똑같고 갑옷을 입었느냐 벗었느냐의 차이 그리고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화면상의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가 조금 더 보라색입니다. 약간의 붉은빛이 도는 보라색이고 얘는 그냥 보라...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조금 달라요. 거의 같아요. 막 육안으로 어? 뭐야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건 전혀 없고 자세히 보면 아... 쪼. 좀... 조금 느낌이 좀 다르구나 약간의 붉은빛이 도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가 착용하고 있는 건틀렛과 엔드게임의 건틀렛입니다. 느낌이 거의 같고요. 살짝의 붉은빛이 도는 느낌도 있긴 한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주먹 크기가? 어? 같죠?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금빛이 도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버전과 다르게 살짝은 더 붉은빛이 도는 엔드게임 건틀렛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칼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아, 캡틴 아메리카의 방. 방패도 부실만큼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비브라늄으로 만든 방패를 깰 정도의 우주의 뭔가 단단한 물체로 만들어졌겠죠? 무기의 크기는 엄청나죠? 대략 40cm도 넘어 보입니다. 자만해요, 자. 문양들, 손잡이들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까만색이 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현이 잘 되어 있고 끝날이 꺾이는 느낌.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날카롭습니다. 한 돌리기도 하고 굉장히 잘 싸우죠 타노스의 무기를 갈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손이 들어가지 않겠다 좀 딱딱하다 싶으면은 살짝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저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거 초월해 가지고 어, 어, 땀난다 이런식으로 꽂아서 와, 달려갈 때 진짜 멋있는데 막 싸울 때 타노스 막 달려가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멋있고 칼딱 꽂아 놓고 휴식 취할 때도 멋있었는데 특별한 포즈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 전투 때 돌격을 지시하는 타노스 띠가, 이렇게 꽂았다, 뺐다 할수 있게, 팔뚝에 찰수 있게 되어 있네요. 원래 이용도는 아닙니다만은, 요렇게 해놓으면, 다노스, 쉴 때, 칼 위에 투구를 꽂은 모습까지도. 아, 어디 앉으면 좋겠는데. 괜찮나요? 칼 위에 투구를 올려놓고 휴식을 취하기에는 다리가 안 부러져서 이런 느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딱 그냥 꽂은 거예요. 여기 그냥 틈에다가 꽂은 거니까 원래 저렇게 꽂게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을 좀 벌리면 스칼렛 비치한테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포징도 입만 살짝 벌리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우 누나 좋아요 잠깐만, 그러면 은인피니티워 헤드에도 똑같으니까 얘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쇄 볼까요? 들어갑니다. 아 갑옷을 아래를 벗었더니 좀 안올리네. 그래도 이렇게 투구 호환까지 됩니다. 그리고 왼팔이 분리가 됩니다. 오른팔도 분리가 될까요? 아 오른팔은 보시면은 맨살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유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건틀렛을 착용을 하면 갑줄을 입고 건틀렛을 착용한 모습까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 초반 장면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건틀렛이랑 여기랑 색깔이 좀 다릅니다. 아마 앞에 거를 그대로 재탕을 해와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인피니티 건틀렛을 낀이 타노스와 엔드게임의 타노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녀석은 팔이 하나가 더 들었다고 전에 보여드렸었죠. 구부려진 팔과 펼쳐서 라쳇 관절로 움직이는 팔두 종류가 들어있고 엔드게임의 타노스는 팔은 그냥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만 빼다 꼈다 할수 있게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엔드게임 타노스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타노스와 비교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프리미 타노스!